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다가 다없었어요안될것 같아서요. 어, <목소리> 제일 제일 그긴게 네, 어떤 거였나요? 저 부끄러운 게좀 많았어요. <웃음> 뭐 어떤 것도 어, 있었는지 보이세요. 최초 공개입니다. 네. 오, 어 뭐야? 아 이거 좋은데? 아, 아, 좋은데? 아, 근데 이게... 야, 그럼 이제 선배님들도 수가 다 같이 위로보게 되 어, 어. 당신의 마음을 저격한다, 아, 아니야, 잠깐만요. 당신의, 마음을 저격한다. 아, 아니야, 잠깐만요. 당신의 마음을 저격한다 안녕하세요 박년단입니다 BBS입니다 예비하고 바꿨을 것 같습니다 꾸지는 않고 계속 그래. 이렇게 저격만 저격만 안보여 위협만 주는 그런 당신의 마음을 어, 저격한다 아, 아, 아. 걸그룹 댄스 음악 주세요 맞아 맞아. 어 잘한다. 와. 이거를 남자가 추듯이 출 수도 있나요? 강하게. 카운... <BOX> <Mais> 와. 잘한다. 잘 잘한다. 잘한다. <목소녀> <목소녀> 잘한다. 다 신이 아이를 낳으면 신이 뭔지 아십니까? 신이 아이를 낳으면 예. 신의 아들. 갓난아들. 너무 좋아하신다 아, 작가님, 이게 웃겨요? 아, 이게 웃겨요? 웃겨요, 진짜? 아니, 개인적으로 작가님들이 진영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아, 미 민망해라. 아유. 더 있어요? 저... 어,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물로 고양이를 만들면 뭔지 아십니까? 물로 고양이를 요. 만든다고요? 예. 물로 개. 어.. <목소녀>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 슈가씨 아,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35점 정도 되는거 35점 아, 아. 저는 눈눈 웃음이 되게 매력적인데 마시마루 라고 있어요 아... 아, 아, 아 그거 20세기 거야? 아닙니까? 20세기 <웃음> <한> 21세기 마시마루야 <웃음> <웃음> 그걸 지적 많이 받는데요 열심히 하고 싶다 아, 네. 제욕부터 갈까요 그러면? 아... 아 이거 소리도 들어와요? 예, <웃음> <야>, 이거 좋았는데요? <웃음> 네. 야, 이렇게 되면 슈가 약간 부담되는데? 아. 우. 아우. 우 죄송합니다. 이게 무대에서 그렇게 끼를 부리시면서. 무대에래서 하듯이 주어요 저희는. 아, 죄송합니다. 야, 이게 아주 섹시다. 아니, 아니, 아, 아재 섹시. 아. 아, 너무 이거 해킹할 있가 아, 아닌가요? 아, 이거, 이거 혹시 네가 오늘 온다는 전학생이야? 근데 왜 밖에 있어? 들어와, 잠시만.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오늘 하늘도 예쁜데 그냥 수업하지 말까? 학생 게 하는데 그래 앞으로 자주 자주 보자 전학생 조심해야지. 아프면꼭 와라. 잘 모르겠어? 뭐가 죄송해. 보던 얼굴이네. 아, 나이 약초 체육 선생님이야. 전학생. 다음에 또 보자. 소가 웃으면 뭔지 아세요? 하 <웃음> <우와. 웃음> <웃음> <웃음> 햄버거는 무슨 색인지 아십니까? 무슨 색이에요? 보건디 무슨 색이에요? 건디 버건디, 알겠습니다. 자 햄버거는 버건디 색입니다. 네. 정보 감사합니다. 리액션을 할수 없다는 사실 너무 슬퍼. 좋아하니까 또 이게 떠오르네요. 혹시 소가 계단에 올라가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잠, 잠시만요. 네, 잠깐만 생각 중입니다. 실수입니다. 고름입니다. 실수입니다. 고름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천사님에게는요 많은 사랑을 받으실 수 있고 어, 어 변화가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은 좀 아, 알만한 분인가 예, 봐요 이 노래를 들으세요 짜장님 왜왜 웃으시는 거예요? 숨겨두친 게 어쩌나 아, 저는 네. 요것만 간단히 네. 여보세요의 무대를 되게 잘 봤던 것 같은데요. 근데 리듬 타는 게 너무 되게 여유 있어 보이셔서 어. 연륜이 있으신 분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목소리> 그들뿐만 눈에 잘안 들어왔고. 네. <웃음> <웃음> 어, 아 죄송합니다. 아, 리듬 솔직합니다. 타시는 거 보고 제가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음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악 주세요. 예, yeah. 남자의 느낌은 아, 어떻게 좀 다른지 그래, 방탄, 우리 우리 방탄 방탄 방탄 지민 씨가 나갑니다 음악 들으세요. 예. 오야. 뭐 툭툭 끊어. 어머, oh, 좋습니다 <목시> <목시> 좋습니다. 회전 목마님은. 왜가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노. 이렇게 해길 바라면서 어, 어, 어. 더 많이 향해 있을지 힘을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아스트롯! 아. 사실 저는 네. 뽑기형 분이 아스트로가 아닌다고 어. 했었는데 두분다 10대 아닐까요? 근데 네, 아까 두 배라고 그랬었는데요? 저보다 네. 신인인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예예예 예, 예. 네, 네. 퉁퉁이의 대화 자, 제일 네, 말아요 태민. 어휴 짐이 민이에요 네. 그건 아닌가요? 네, 아닌 것 같습니다. 아, 태민 씨는 아니에요. 짐이 씨 태민 씨는 아니에요? 네, 태민 선배님이 네. 훨씬 더 춤을 <웃음> 잘 추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선배님이 되면 안 됩니다. <웃음> <웃음> 제가 방금 막말을 듣던 <웃음> 기 <한적이 나> <웃음> 때문에. <웃음> 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요? <웃음> 네네. 제발 선배님을 안이어 주세요. <웃음> 제발. <웃음> 제발. <웃음> 음... 정리를 못 들겠다. 승동이 왔어. 네. 아, 왜 지민 씨 일어서 있고 그래요? <웃음> 네, 네, 네. 아, 후배라고 지금 계속. 아, 죄송합니다. 예. 선생님 제가. <웃음> 선배님께서 되게 10대 같은 흐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 <웃음> <웃음> 앉아도 됩니다. 네, 네, 네 앉아도 됩니다. <웃음> 네, 사실은 그... 어, 제가 그빈 공간을 천둥 씨 오늘 부로 보러... 부르더럽다 목소리가 아주 아저 저 여자 누굴까